안녕하십니까 통찰음식 성형외과 김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술과 담배입니다. 어 이제까지 제가 200여 편그 영상을 만들면서 술, 담배에 대한 것을 한 번도 얘기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까지 술과 담배는 해롭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너무나 많은 논문과 국가정부에서도 많이 어,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한 번쯤은 제가 언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준비를 해보았었고요 어 제가 이번에 술, 담배에 대해서 안에 있는 화학 성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보다는 통찰적 개념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또 술과 담배를 또 기호식품으로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어떤 식으로 지혜롭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음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체로 들어가는 음식이 있고, 액체로 들어가는 음식이 있고, 고체로 들어가는 음식이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고체로 된 음식이고요. 주스라든지, 차라든지, 커피라든지 하는 것이 액체의 음식이 될 것이고, 그리고 커피의 향이라든지 아니면 고기 굽는 냄새라든지 플레엄이라든지 기체로 들어가는 어 음식도 있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것이 깨끗한 음식일수록 우리는 좀더 맛을 싫어하고 떨버하고 쓰다고 하고 피하는 경우 많고 조금 오염된 음식일수록 좀더 맛있다고 하고 또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탄수화물에 어떤 가공첨가물이 많다 예를 들어서 착향제라든지 방부제라든지 보형제라든지 이런 착색제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감각을 만족을 시켜주면 우리는 맛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안에 무엇이 들었던 그것을 그냥 호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감각에서 쾌락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한 것이 이제 술과 담배죠 술과 담배는 오감각을 넘어서 좀더더 더 중독을 유발할 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는 기체 화학 물질이죠 초연을 태우면서 여러 가지 타르라든지 니코틴라지 각종 화학 성분이 처음에는 자극을 줄지 몰라도 그 자극이 계속되게 되면 좀더 좋다고 라 반응을 착각을 일으켜서 어, 나중에는 담배 냄새가 없어지면 그것이 담배 냄새가 그립게 될 정도로 그 기체 화학 물질에 오염이 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체 화학 물질에 중독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하나의 대표적인 얘기가 될 것이고요 술 같은 경우는 액체 화학 물질이죠 우리가 소주라든지 이런 것도 이 화학자가 될수가 있는데 어 이런 화학 물질을 최대한 인간의 혀에 가장 감각이 쾌락에 맞도록 좀 달달한 감미료도 넣게 되고 또알코올도 넣어서 의식을 조금 떨어뜨려서 무의식의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켜 올수 있도록 함으로써 좀더 중독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화학 성분을 배합해서 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술도 처음 배울 때는 자극적이라고 하지만 계속 먹게 되면 그것의 감각에 대해서 오묘히 중독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액체 화학 물질이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담배 같은 경우는 기체 화학 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폐쪽으로 기체가 들어가니까 그쪽이 림프 오임이 많이 되어서 예를 들면 비염이라든지, 기관지염이라든지, 아니면 폐렴, 폐 쪽에 폐질환을 일으켜서 나중에는 폐암으로 가는, 폐가 점점 나빠지는, 호흡기가 나빠진 쪽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어, 술 같은 경우는 액체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소화기계가 점점 나빠지게 되겠죠. 그것이 간도 나빠지게 할수 있고 또 이제 위장도 나빠지게 할수 있고 소장이나 대장도 나빠지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황물질을 걸러내는 곳이 간입니다. 간에서는 어떤 음식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주입되는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거기서 가장 정제된 에너지를 뽑아내기 위해서 쓸데없는 불순물을 거르는 분류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대량의 화학물질을 기체라든지 액체로 들어오게 되면 간은 엄청난 분류 작업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되고 간이 열을 올리게 되면 분류 작업을 많이 하다보니 어, 생산량이 떨어지겠죠. 결국 단백질 생산량이 떨어지게 되고 우리가 필요한 그 단백질 생산량은 결국 모발로 가기도 하고 피부로 가기도 하고 단단한 뼈로 가기도 하고 근육으로 가기도 하겠죠 결국 단백질 생산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화로 이루어지는 것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다 근데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면서 내가 피부가 늘른다고콜라겐을 먹고 뼈가 약해진다고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먹게 되고 머리가 빠진다고 비오틴이라든지 탈모약을 먹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 기체와 액체 화학 물질을 어, 코나 입으로 넣고 그래서 간에서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막아 놓고 나서는 결국 내가 탈모네 아니면 피부가 늘네 이러면서 또 다른 영양제를 또 주입을 하는 꼴이 되다 보니까 나쁜 것도 스스로 만들고 좋은 것도 스스로 만들려고 병도 약도 주게 되는 것이 이런 현대 의 생활인데요 그런데 담배와 술을 마시게 되면 엄청난 간에서 분류 작업에 힘들어 하는데 영양제까지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양제도 고농도의 화학 성분이죠 또 다른 고농도의 화학 성분을 주어서 간은 결국 퍼지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간이라든지 간염이라든지 간 질환이 점점 생기게 되는 것을 결국은 자기는 술 담배로 감각을 즐기고 영양제로 건강을 보충한다는 것이 결국 스스로 노화를 빨리 만들고 병을 스스로 만드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큰 병을 얻었을 때 내가 영양제도 꼭꼭 챙겨 먹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왔을까 하고 어리석은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오염물질을 주입하는 것을 멈추게 되면 또 다른 영양제를 먹을 필요도 없게 되고 이 영양제 자체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다른 가공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화학물질을 점점 주입하는 행동을 줄이고 깨끗한 정정에너지인 자연 물질 즉 현미 채소 과일 등의 이런 식물식 먹거리로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머리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고 실제 이 담배내서 맡아도 옆에서 술을 마시는 것만 봐도 자꾸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이게 중독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그나마 멈출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자꾸 손을 대게 되면 결국은 제가 아무리 많은 강의를 하더라도 실천을못 하게 된 것이죠 어, 그래서 술 담배를 단순히 맛있는 기호식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내가 기체와 액체의 화학물질을 마셔서 나의 림프에 오염을 스스로 일으키고 있다 라는 자각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어, 술과 담배는 그 많은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애용하고 있는 식품이긴 하지만 그것이 많은 암을 일으키고 노화를 일으키고 질환을 일으키고 자기 몸을 병들게 하는 그런 물질 중에 하나죠. 이런 부분들을 어, 처음부터 끊거나 원래부터 안 했다면 관계없겠지만 이미 지금 보시는 부,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이미 중독이 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자각을 하고 그리고 시도를 해서 이런 시도를 매일 하게 되면 점차 중독에서 헤어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자극과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